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엄청 엄청 엄청 신나는 날입니다 왜냐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 유튜브 수익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 수익이 100달러 이상 넘으면 정산이 돼서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도착했다고 알람이 떴고 이게 해외 송금이 도착하면 바로 내 통장 은 돈이 꽂히지 않아요. 뭔가 국민은행 측에서 해외 송금 이 도착하면 뭘 처리를 해서 몇 시간 뒤에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들어왔는지 우리 같이 봐 봅시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2번 구글 수익. 유튜브 수익은 10만 7,071원이 들어왔습니다. 10만 7,071원이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월 단위로 꽂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월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산 받았을 때를 한번 봐 볼게요. 봐보고 이게 몇달 만에 받은 건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꽤 오래 됐거든요. 2022년 올해 6월에 정산받은 내역이 있어요. 11만 291원이 그러면 7, 8, 9, 10, 11, 11, 한 5개월 만이구나. 5개월 만에 받았고 그럼 제가 5개월 만에 받은 게 10만 7,071원이니까 한달 월급 2만 원. 한달 월급이 2만 원인 꼴입니다. 휴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고 앞으로 차곡차곡 열심히 해서 월에 2만원, 2만, 2만 5천원, 3만원, 3만, 원, 3만 5천원 아주 티끌모아 태산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오랜만에 유튜브 스윗 같이 알아보았고 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빠이